자,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리팩토링이라는 거예요 리팩토링 자, 리팩토링은 음... 그 기존에 우리가 만든 이 코드 있잖아요.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요런... index.php, process.php, write.php 이런 것들을 어... 동작하는 방법은 그... 그대로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능인데 이 코드의 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활동 그것을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리팩토링이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너무 목매실 필요는 없지만 대충 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복잡해져요. 아시죠? 그리고 그 복잡성이 어...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무생무채 일산화탄소같은 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지만 사람을 죽이는 거죠. 이런 복잡도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... 우리를 옥죄오는 <웃음> 보이지 않는 그런 그... 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은 언제나 그 복잡도와 정말 보이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예, 제 생각에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거대해지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,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도가 높아집니다. 그럼 그 복잡도를 낮추지 않으면 더 복잡한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게 돼요. 그래서, 틈틈이 리팩토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복잡도를 낮추는 활동들을 해나가셔야 됩니다. 예, 그 리팩토링을 하다보면, 나중에는 리팩토링을 하지 않고도 아예 코드를 작성할 때 더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. 그리고 그 맥락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코드가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내가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인지 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열어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 코드가 무언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쉽게 되어 있는 코드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리팩토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자 그럼 우리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요, 한번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좀 던져 볼게요. 첫 번째 음,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를 지금 11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잖아요. 그쵸? 예, 이건 보안상 아주 나쁜 비밀번호입니다. 그러면 이런 비밀번호를 우리가 만약에 어 121212, 12 12. 역시 말도 안되지만 조금은 난 요런 비밀번호로 바꿨다 라고 하면 어.. 지금 저는 process.php를 바꿨거든요? 요거만 바꾸면 되나요? index.php도 우리가 들어가서 121212로 12 바꿔야되고 w r i t 도 들어가서 121212로 12 바꿔야된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php 애플리케이션이 3개라면 할만한데 그 3개가 아니라 뭐 많게는 1 0 0개2 0 0개3 0 0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? 그럼 그거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? 바로 이렇게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? 아 리팩토링이 필요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리팩토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지금까지 숱하게 얘기했던 중복의 제거 중복을 제거하면 여러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? 자, 그러면 일단 중복을 한번 제거를 해 봅시다. 자, 이 practice1에다가 제가 우선 어... con.php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각각의 파일들이 중복되는 내용을 제가 cut해서 con.php로 옮겼습니다. 자, 얘는 밑으로 내려버렸어요. 그리고 컨 o p h p 는 php니까 이렇게 돼야겠죠?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index.php에 자 여기 있는 index.php에 불필요한 파일은 좀 지워야겠네요. 자 index.php에 있는 이 코드가 이제 컨 o p h p 로 빠졌잖아요? 그니까 러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컷해서 어, require once 라고 해서 con.php 라고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index.php를 열었을 때 require once라고 하는 요 함수의 인자 덕분에 con.php, 즉이거죠 요거를 요기 있는 이 코드가 마치 요기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. 자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죠. index.php를 한번 접속해보겠습니다. 자 에러가 나는 것은 어... 요기에 있는 요 패스워드가 1212가 아니라 지금 111111이기 때문이에요. 예.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. 됐죠? 자, 그럼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우리가 컷, 카피해서 자, 여기 있는 process.php에도 붙여넣기하고 라이트 t p h p 에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웹페이지로 들어와 보면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로 들어갔을 때도 접속이 잘 되고 뭐 삭제 같은 뭐 수정도 잘될 겁니다. 수정이 아니라 어... 프로세스.php에서 잘 동작할 거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컨.php 이 컨.php의 내용을 비밀번호를 121212로 바꾸면 이 컨.php를 로드해가는 모든 웹페이지에서 동시에 수정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. 중복을 제거했더니 생기는 굉장히 인상적인 효과죠.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어, 첫 번째로 실천할 만한 원칙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원칙은 바로 중복을 제거한다 라는 거죠.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중복을 한번 찾아 봅시다. 자 여기 웹 페이지를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... css에 여기 바디 부분 있죠? 바디 음. 부분이 아니고 자. 여기 css 이 부분 요 부분이 style, style 태그 어... index.php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. 여기에 index.php도 똑같이 이 style 태그가 있고 write.php에도 똑같이 style 태그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만약에 우리가 css를 바꾸면 모든 웹페이지의 css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. 이거 역시 중복으로 인한 문제입니다. 자 그럼 우리가 중복을 제거해야겠죠? 어, 링크, css를 링크할 때는 어, 링크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서 뭐였죠? style.css를 로드합시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요 css에 대한 우리가 작성한 이 내용 이걸 컷해서 practice1에 style.css 라고 하는 파일로 붙여넣기 하는거죠. 됐나요?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라이트에 들어있는 요 CSS를 다른 쪽으로 뺀이 부분을 컷해서 우리가 이 쪽에서도 CSS 스타일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만약에 음... 이 웹페이지상의 디자인의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는 style.css 파일만 수정하면 이 style.css를 로드하는 모든 웹페이지에서 동시에 수정이 일어난다는 거죠.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수업의 어떤 어... 정리를 제가 좀 해드렸는데요. 어..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index.php 하나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밑천이 될수 있어요. 여러분이 꼭 php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또 웹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index.php 요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힘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고 그리고 직접 작성할 수 있게 어, 연습을 많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